<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하나 사과할까? <웃음> <웃음> 귀엽다! 다있어요이려어있어 <웃음> <한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신랑이 오른 발한발 앞으로, 신랑이 왼바람 바람 으로베일즈라는 <웃음> <웃음> 샵에 왔어요. 그 남자친구는 추차 중. 중에서도 대여만 되는 애가 있고 아, 구매 구매만 가능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다 피팅 한 다음에 제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좀... 너무 예쁘다 근데. <웃음> 이거 하나 사가까 그냥. 아니야. 오늘 리 예쁘다 근데 되게 <웃음> 너무 예쁘다. 아, 6 c m 딱 신었던 것도 엄청 또 길어 보이네. 음.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이거? 예쁘네. 오, 오, 오, 오, 오 사진에끔 어그 내가 언제 다리를 내놓겠어. <웃음> 오, 진한색잘 봤네요. 예쁘죠? 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다. 어디, 보자, 어디 둘다 예쁜데, 저기 네, 사이즈 딱 괜찮아요? 좀어 크네, 약간.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예쁘다, 엄청 예쁘다, 엄청 <웃음> 고급스럽다, 진짜. 저는 드레스 다 입어봤는데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르기 가 어려웠어요. 아, 아하하, 귀엽다. 근데 보는 저희는 괜찮은데요? 아, 그래. <웃음> 처음 봐서 그런가? <웃음> 아 걔가 훨씬 필수귀네 괜찮나요? 같데 오늘 제주도에 가서 입을 드레스 열심히 다 입어보고 남자친구도 다 입어봤는데 결국 하나도 입어본 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어 <웃음> 고르지 못하고 있다가 바깥에는 자유롭게 또 구매도 할수 있고 피팅도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파란색깔 어. 음, 원피스가 있는데 그 뭔가 약간 요정 요정 같은 느낌이어서 음, 역시 음. 섹시한 건안 어울려. <웃음> 섹시한 건안 <거> 어울려. <웃음> 계속 섹시한 거 입고 싶다고 하고 옆에 막우와하고 파인 거 입고 싶다고 하는데 어... 계속 음~~ 어울리지 않아~~ 섹시는 아닌가봐요 나는 그냥 큐티 뽀짝 해야 되나봐요 <웃음> 결국 굉장히 큐티 뽀짝한 원피스 <웃음> 여러분 저 오늘 웨딩 촬영하러 제주도 갑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짐이 엄청 엄청 많아요. 이거는 다 로제 블랑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우와! <웃음> 너무 예쁘다! 우와, 봐봐. 허어! 우와, 여신 있네, 여신. 우와, 너무 예쁜 거 지셨다. 이거 다 대여했어요. 으악. 허어!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 반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쁘죠? <웃음> 이거 반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귀걸이도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이 <웃음> 정, 그 이정현이만들었이요들었어요이리 내가 이들었죠 와, 들었죠 이거 이거 이거 을수 있겠어요? 아, 거이요 <웃음> <선정해서 봐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선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루거라는 브랜드 건데. 이거 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광고를 떴길래 하다 광고에.. 나잘넘어봐 나를 타겟으로 광고하잖아? 다 돼. 응! 그 요거트네, 저기 좋아하는. 그린 <웃음> <글린> 거 같아. <웃음> 이렇게 인터넷으로 배달을 해주는데 토핑을 같이 주셔가지고 토핑이랑 허니스틱이랑 뿌려먹는 거예요. 어. 먹어볼래요? 근데, 계속 헛소리 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회사 가는 길에 이렇게 벚고길이 폈더라고. 너무 예쁘게 폈다. 찍으러 왔잖아요. 오늘 드디어 드레스 피팅하러 가는 날이에요. 피팅은 오늘 하고 내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가서 드레스도 미리 찜도 하고 뭐가 또잘 어울릴지 또잘 어울릴지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제주도 잘 해요. 제주도 하는 웨딩 오퍼스 웨딩 왔어요. 저는 확실히 실크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서울에서도 자꾸 실크만 좋다고 그랬잖아요. <웃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거. 초코초코초코 먹으면 실크가 더나은 응. 너무 예쁜데? 역시 이거 될것 같았어. <웃음> 이거 될것 같았어. 어. 실크 다른 거 하나 더 입을 걸 그랬나? 어땠어? 괜찮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 별로 결정했어? 아니야. 다시 좀더 입어보고. 그러네 <웃음> 그러네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진 너무 그렇네요이따는어제 이거를 내가 노출을 해보겠어 씩 <웃음> 가게 전에 이렇게 안거 입어보지? <웃음> <웃음> 저어떡한대 저건? 음 입장코보다 훨씬 예뻐요 오, 음. <웃음> 이게 내가 고른거에요. 자기 고른거야? 어. 예쁘다. 이 응. 예쁘다. 이거. 이게 어떻게 더 이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어깨 드러나는게 예뻐. <웃음> 왜냐면 내일은 웨딩촬영이니까 원래 웨딩촬영 하기 전에 팩은 필수거든요. <웃음> 다가 HR로 얼굴도 조금 쪼지고 자려고요. <웃음> 제가 쓰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후기 영상도 올렸는데 비포 애프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들 진짜 신기하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벌써 보인다. 오 여기가 더 이렇게 땡땡하게 올라간 게 보이죠? 달라진 거 보이네요. 저 오늘 웨딩 촬영 갑니다. 와! 지금 제주도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해피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 사용을 해줬고요. 아침에도 붓기를 조금 빼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4단계로 할게요. <웃음> 어제 저녁에도 살짝 했는데 하고 안 하고랑 진짜 붓기 빠지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중요한 날에는 꼭 해주고 있고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데 스냅은 블란도 스냅이라고 아는 포토그래퍼님이 추천을 해주신 곳에서 찍게 됐고 드레스는 마샬 브라이덜 제주점 헤어는 오퍼스 웨딩이라는 샵에서 받아요 이게 요즘에 제주도에서 모든 게다 제휴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군데만 예약을 하면 나머지는 다 제휴된 샵에서 쭉쭉쭉 예약을 할수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알아보는 게좀 막막했는데 딱 스냅 하나만 결 결정하고 나니까 드레스샵 추천을 해주고 그 드레스샵에서 또 제휴되어 있는 메이크업 샵으로 같이 연결이 되니까 예약하기는 엄청 편했어요. 제주도가 예약이 엄청 어려워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지금 4월에 찍고 있는데 작년 겨울쯤에 <웃음> 예약을 했거든요. <웃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예약하는 거 추천드려요. 딱 오늘 날짜 남았다고 해서 급하게 예약을 한 거라서 4월이나 5월은 시간이 더 없나 봐요. 헤이네이처 어석초 스킨 모이스 히스처라이저 자기는 준비할게 없겠다 머리만 말린대요 음, 진짜? 나는 완전 심부화장을 해야되는데 헤이네이처의 앰플 <웃음> 헤이네이처 크림! <웃음> 전부 헤이네이처네. <웃음> 원래 그 오퍼스 웨딩이라는 곳에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같이 진행을 할수 있는데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내 화장을 하고 내가 시집을 가거나 <웃음> 웨딩 촬영을 꼭 한번 해보겠다라고 로망도 있고 자부심, 자신감도 있어서 예약을 할 때도 메이크업만은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제가 메이크업은 제가 하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메이크업은 제가 직접 해요. 아 그리고 중요한 날인데 이거 생겼어. 뾰루지 맨날 중요한 날에 이게 생기냐. 나 원래 뭐 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죽은 파데도 살려낸다는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렙이에요. 이게 죽어있는 파데도 살리는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그래서 파데나 쿠션 같은 거 바를 때 이거 써주면 진짜 쫀쫀하게 잘 먹어서 요즘에 엄청 애용하는? 수분 프라이머고 오늘 선택하는 쿠션은 달바의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이거 사용해 줄게요. 다른 쿠션 쓸까 하다가 야외에 오래 있기도 하고 지속력이 제일 중요해서 갈바 써주고 이렇게 특히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이렇게 잡티가 뭉쳐져 있는 관자놀이 쪽이랑 턱에 지금 살짝살짝 살짝 얹어주고요. 쿠션으로 가볍게 두드려줄게요. 30분밖에 없는데 괜찮아 30분밖에 없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그리고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써줄게요. <웃음> 10분 지날 때마다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응. 아이 메이크업에 오늘 써주는 거는 요거 피의 아이 팔레트 글래스 봄 사용해줄게요. 아 이게 결 웨딩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웃음> 영상을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웃음> 이게 또 말을 하면서 하려니까 엄청 어렵네. <웃음> 이게 또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뿜으면안 돼서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속눈썹끼리 바짝바짝 뭉쳐지는 작업 해줄게요. 행복해. 누가 봐도 준비 안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 날 두고 가면 안 돼. 제 얼굴이 엄청 해졌네요 아, 엄청 해졌다고요네 네, 맞아요. 그 모자 사는데 무려 못쓸게 될것 같아요. 무슨 모자예요? 밀짚모자예요. 아니요, 나 밀짚모자 쓸 거야. 음. 이거는 클리니크 핑크 허니파 너무 로망이 많은가 봐. 제가 항상 쓰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다른 글리터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얘는 꼭 써야 돼요. 꼭 저거를 쓴 날에는 사람들이 글리터 못 썼냐고도 많이 물어보고 눈화장 너무 이쁘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의 메이크업을 잘 망치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나이돌 글리터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거 진짜 추천. 2분 지금 게 더. 2분. 어, 이렇게 메이크업 이쁘게다 하고 지금 이제 헤어 받아요 나 어때요? 예뻐요 아주 예뻐니 아주 예뻐요? 응. 음, 웃는 표정 연습 <웃음> 이, 이러고 이웃는데요 응? <웃음> 표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시크하게 살짝 로제블랑에서 <웃음> 대여해온 것도 챙겨왔고 남자친구는 열심히 정장을 다립니다 나는 완성. 아, 나, 나 아직 완성 안 됐고. 자기도 음. 완성 안 됐고. 나 아무것도 안한것도 어. 성춘기처럼해 뭐, 뭐, 뭐. 어. 주세요. 성춘기르르르는 실장님이 <웃음> 제 영상을 보신 <보실> 구독자분이셔서 <웃음> <웃음> 너무 부끄르르데 영광이에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웃음> <웃음> 근데 네, 어제 진짜 입어보는데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 그래?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잠깐 어 웨이트다 어,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괜히 막 어, 여기 프리지다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 아는데 맞아요. 괜히 걔또 아, 사람 마음이, 마음에. 아이 그래도 또한번 입는 건데 또 음. 있는 건 화려하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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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님 따라서 가는 중이고 제가 이 제주도 예약을 엄청 예전에 했거든요. 12월쯤에 했나 우리? 그죠? 거의 본식 예약한과 동시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그 꽃밭에서 예쁜 벚꽃? 벚꽃이나 이런 거 찍고 싶은 분들은 진짜 일찍 일찍 예약하는 거 추천드려요. <웃음> 되게 예약하다 보니까 이한시간 1시간이 너무 귀한 거야. <웃음> 어, 맛있는 거꼭먹어야지 계속 계속 계속. 그만먹까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이번에 신랑도만 볼까요? <웃음> <웃음> 두 번째 장소에서 옷이랑 악세사리랑 다 갈아서 하고, 이제 마지막 장소 가는 중인데, 어, 해가 조금 빨리 질것 같다고 해가지고 묶고? 묵꽃? 그, 여기 블랑드 작가님이 묵꽃?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묵꽃으로 갑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